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시체까지 소각당했다는 사건이 생긴 이래 여러분들은 많은 울분과 답답함을 간직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신동보 전 해군 예비역 제동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답답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들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신동보 제동님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해군에서 함의 함장을 역임하시고 더구나 서해 바다를 지키는 제2함대 전대장, 전단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 서해 전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해군이 이번에 이 사건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쉬운 점이 있는지를 소상히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릴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우리 신동보 재동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할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어,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군사관학교 나온 선후배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리더십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책도 편찬을 하셨고 많은 선후배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훌륭한 안보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신도부제동님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자세한 소저 어, 경력은 진행하면서 틈틈이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너무 소개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우선 답답하니까 먼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에, 이번 사건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점부터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시그 한마디로 어, 분명히 그 북한이라는 그 존재가요 그 주적이잖아요 아직도 계속 적대행위를 하고 있어요 2년 전 9.19 남북 군사합의 때 서로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준항공문서나 다름없는 북한이 써준 대로 어? 하루 전날 그 북한 초안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검토도 못하고 필요하면 뭐 수정할 수 있다 이 정도 단서를 붙여 가지고 9.19 군사합의를 성급하게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북한이 위반을 했지 않습니까 무려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해도 유엔의 그, 그 제재 위반이거든요 단대 미사일 도발을 해도 18차례 이상 했어요. 근데 그거, 그것, 그거부터 이말발때다가 어, 그 장린도, 작년에 그 11월에 서해 장린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청도, 동방에. 거기에 김정은이가 직접 그 현지에 방문을 해가지고, 김정은 직접 지시하에 해안포 사기까지 했거든요. 그건 완전히 그 접속 수영 내에서, 그 평화 수역 내에서 그 해안포 사기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포우도못 열게 돼 있어요. 어, 그거를 김정은 지시하에 현포 사격토벌을 했는데도 9.19 이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리고 금년에 은혜비가 5월 3일인가요? 그, 어, 지피 총격토발을했잖아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거에 대해서 북한 지피에 대해서 응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맹백하게 무력총돌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무력총돌이한 번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게 하여튼 이러면서 북한을 너무 감싸고 어? 뭐, 맹객한 도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없었던 걸로 계속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북한이, 이런, 그, 진짜, 일륜상 있을 수 없는, 아니, 표례온, 그, 해상 조난자를 구조부터 해놨고, 뭐, 기술 유부를 확인하고, 신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해상에 부유물, 그냥, 몸의 반이 물에 잠긴 상태의 부유물에 의지하고 있는 조난자를, 완지 기진맥진한 조난자를, 구조도 안 하고 질질 끌고 다니 6시간 동안 끌고 다니다가 총살을 했단 말이에요 하고 그다음 거기다가 연유를 발라 가지고 뭐 시체를 그냥 그 소화해 버렸잖아요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북한을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주적에서 뭐 국방백세도 빼고 어 국군 장병 정신전력 교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치워버렸단 말이에요. 교적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북한에 잘못 질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우리 국민이 엄청난 참사를 겪는 것을 자초한 겁니다. 이거. 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짝사랑. 9.19 합의다 뭐다 그래도 그거 벌써 북한에서는 휴지 조각으로 내버린 지가 오래되고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네. 문재인 대통령을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하는 것 같아. 그작 짝사랑 어, 정도가 아니고. 내가 볼 문의는... 때는 예. 지금 말이지.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말 내통을 하고 전화질행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차라리 이런 일은 안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가만히 보면 아마 하노이 회담, 북미 회담이 실패한 것에 대한 보복심 때문에 너 한번 엿먹어봐라 이래 가지고 대통령 잘못 만난 죄로 우리 국민이 총살 당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북한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뭔지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 그 아쉬운 점을 좀 한번 제가 어, 해군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그쪽 그, 그 현장 그해역 그 상황을 좀 아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정부가 너무 빨리 우리 국민이 포개버린 거예요. 저게 총과 앞에서, 그니까, 어 22일 18시 36분에 저첫 보고를 대통령한테 했거든요. 그니까 그게 낮에 에 발견해가지고 오후 3시 반인가요? 북한이 발견했다. 우리 저 조난 그 국민을. 그리고 이미 그 통신감청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청와대까지 보고가 돼서 근데 그때부터 저녁 9시 40분에 총사를해 가지고 시신을 불태울 때까지 6시간 동안 완전히 방치해 버린 거예요 길게 보면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간부터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청와대 공식 입장이 놓은 때까지가 47시간 걸렸답니다 47시간 그리고 그다음 날그 다음날 국방부로부터 대면 보고를 8시 반에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청와대 공식 대통령 지시로 입장에 나올 때까지 33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3시간 내지 47시간 동안 국민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조치한 게 없어요, 대통령이. 그리고 특히 결정적인 시간이 6시간인데요. 북한이 수사, 삽업소 뭐, 선박이 우리 조난 국민을 발견했다는 것을 통신감정에서 확실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불, 그 사살에서 총살할 때까지 6시간 동안은요. 그 결정적인 시간에 거기로 보내버린 거예요. 아무런 조치 없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웃음> 에, 적의 총구 앞에서 죽을 때까지 사살될 때까지 에, 결정적인 6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한 게 없다. 대통령도 청와대도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방부 그다음에 국군이 한 조치가 아무도 없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에, 적구의 총구 앞에 생사의 기로에 선절체 증명의 국민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느냐? 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은 걸로 지금 계속 느끼고 있는데 예. 서해상의 서해 방어를 담당했던 지휘관 경험도 있고 한데 예. 만약에 예. 우리 심제도께서 현재 이함대 사령관을 하고 있었다든가 전단장이나 전대장이나 함장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했을 거라는 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2004년에 첫, 저, 장성으로 진급해가지고, 어, 첫 지휘관으로 보직받은 데가 이함대 전투전단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예약의 한, 뭐, 하여튼 뭐, 숫자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다. 보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서를 지키는 모든 함정이 전투함 제 지휘를, 어, 전비태시부터. 그렇죠. 예. 예. 또 필요하면. 전투전단장이 나서 지휘가 하게 되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 그, 그, 그, 그 강조한 것이, 절대 먼저 당하지 마라. 왜냐면 2년 전에, 2002년에, 2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새 제2연평의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의 기습 공격에 의해서 우리 참수리 357 고속증이 객심되고 성존 6명이 전사하고요. 그런데 성존 거의 25명이 중, 경상을 네, 입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혹한, 그, 기습 공격을 받아가지고 참혹한 피해를 받았는데 거의 2년 후잖아요. 부임하자마자, 실제 부임한 건 1년 반 후에, 제가 그 지, 지휘관으로 나가서, 예하 함장 정장들한테 주로 강조한 게, 절대 먼저 당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그렇게 그 당하고, 어, 아무런 어, 보복 조치도 못하고, 그 폐잔병처럼, 예? 평택 예, 모항에, 기항 자체를 나는 허가지 하 않겠다. 당하고 난 다음에 사후 조치보다는 어, 그러니까, 선조치로서 예방을 해라. 그렇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 작전을. 그게 2004년도에 해야. 사실은 제가 전단장 활동 안에 1년 동안 이 북한이 N을 도발한 게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공개적으로 북한이 들으라고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런 게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게 북한이 북한이라는 존재는요, 강하게 나가면요, 강하게 예? 나가면 움츠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약하면은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도발하고 그러는 집단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미 휴전 이후 현재까지 70년을 싸운 그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간상을 가지고 예? 또 목육배 환자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수세적으로 탐면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예시로 증명이 된 거예요. 원래 그 공산주의하는 사람들 습성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그렇죠. <웃음> 상대가 강할 때는 딱 잠복했다가 근데 상대가 했지. 약해지면 머리 들고 나와서 어만 만행을 저지르는 네, 게 네. 그 공산당들의 숙청입니다 그런데.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게참 놓쳤는데, 저 질문에, 네. 그럼 현, 뭐 현역이 있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네. 제가 만일에 그 연평도 정계 고속증 정장이나 네. 고속증 편대장이었다면, 은저 음. 그냥 안 놓습니다. 왜냐면 NLL 제가 보니까 북방 딱 3km에요. 3km면은 고속증이 전속으로 기동을 하면, 고속도 3 7라짜지않습니까 계산하면은, 3분도 안 걸려, 3분도. 그까지 가는데. 네? 가서 구출해 와야죠 구출해 오는 거야. 그리고 물론, 저, 절차를 밟아야죠. 저, NLL 월서는 저, 유행군 사령관 허가상이잖아요. 허가 요청을 해야죠. 하면서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인명구조, 허가를 후가 기다리면서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네. NLL 그, 바로 밑 담당까지. 전진 배치를 해 가지고 시위기동도 하고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상승공통망요 북한하고 저 통신이 차단됐다고 그러는데 상승공통망은 세계공통망이죠 다 졌잖아요 네. 북한이 차단돼도 상승공통망은 안들 수가 없어요 네. 상승공통망을 통해서 계속 빨리 그화를 해라 요청을 네. 네. 절대 네. 위해를 하지 않도록 경고를 보내야 돼요 계속 하면서 시위기동을 하고 필요하면 경고사격도 하고 모든 가요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북한이 불과 3km 떨어져 있으면요 다 보이잖아요 우리 고속증이 기동하는 거막 어이구 잘못했다가는 이게 최소한 그 위해를 해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일단 선상으로 구조를 해 가지고 어? 신문을 하든지 뭐 하여튼 최소한 어, 총격 사살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했어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게 전혀 어디 보도된 게 없잖아요. 국방 발표도 없지 않습니까? 합참에서 그런 그 발표가 없죠. 처음부터 없... 뭐. 어, 그니까 눈치나 보고. 도대체 그 군에서 그 예방을 위해서 공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했는지 어떤 압박을 했는지 통신을 어떻게 했는지 시위를 했는지 경고사역이라도 했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우리 건데.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현장 지지관이 하고 싶고 그 NL 가까이 가서 압박을 하고 싶었는데도 상부에서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특히 문재인 정권의 특성상 계속 그걸, 그걸 말리잖아요. 북한을 자극을 안 시키려고 계속 그렇게 한게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상부에서 현장지간이 건의를 했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자극하지 마라. 어? 뭐 이렇게 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국민들도 그리고 마, 그렇게 그리고 이제 만일에 그렇게, 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유엔사에서 어, NLL 월선 어, 허가 지식가안 나왔다 이게야 근데 가만히 계속 그냥 그 감시를 해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 국민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 현장지관이 그 직감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 같으면은 어, 제 같으면 넘어갔어요 NLL 월선에 가서라도 전투배치를 하에 고속으로 해서 제가 3, 5분 내에 지속적으로 구출해 온다 이게야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면 우리, 그, 고속증에, 뭐, 대응사격을 한다든가, 어? 전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못해요. 못, 못 합니다 예, 예. 북한이 절대. 저의 전력에 비교를 해보더라도. 예, 그, 잘못했다고는 예. 북한, 북한 함정 자체가, 우리 소위 말뚝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유료도 없고, 워낙 재래식으로 낡은, 그, 그, 경비정이요. 그 전투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요 예. 기습적으로 하면은, 북한이 못해요. 그리고, 만일에 북한이 우리 고속정에다 공개를 하면 북한 고속정까지 다 객힘 신고 내려와 버려요 네, 내려와 가지고 일단 국민을 구출하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국제 인도법이 있어요 국제 인도법의 기본 규칙을 북한이 위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해상 전환자에 대해서 국경 영역 관계없이 그렇죠 구조가 우선이야 예, 구조가 그게 그래. 그 제네바 해박이 있어요 그러니 특히 그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 제2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그 협약이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조난자는 무조건 구조, 구조가 우선이야. 다른 국제법, 영예법, 이런 거 우선, 우선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제네바 제2협약에 의해서 해상조난자를 우리 구조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건 NLL 월선하고 관계 없어요. 그게 우선이라니까요? NL 월선, NLL 월선하지 말라는 규정을 지키는 거는 그 하위야, 하위. 그러니까 육상에서도 긴급조치는 범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다. 네. 어, 불을 피하기 위해서 옆집 담 뛰어넘어 들어갔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안 되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주 긴급조치 해야 되는 거 아, 거이고. 임 대표님 그 말씀 잘하시네. 네.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게 생기는데 사람이 죽게 생긴 사람을 구하는 게 우선이지. 생명 구하는 게 우선이죠. 네. 뭐. 뭐가 밥 넘어가는 게, 어, 어, 맞, 맞네. 밥 예. 넘어가는 게, 이거는, 저, 뭐, 가택 침입죄. 예, 그렇잖아요. 저거 지목이 아니죠. 예. 법률상 가택 침입죄에 해당되잖아요. 밥 예. 넘어가는 그럴까요? 거. 그법으로지 그 가택 침입죄를 범하지 행위는... 않기 위해서 예. 불러가지고 사람이 죽게 생긴데, 그런 사람을 방치하는 게 그게 그러면, 맞는 겁니까? 생명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요. 그리고 지금 군이 잘못한 게그거예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러네. 그럼 담 넘어가는 거나 엔엘엘 NLA 넘어가는 거뭐 차이죠. 엘 넘어가죠. n l 엘 넘어간 게 무슨 뭐저 적을 저, 저, 공격하러 간게 아니고 인명 구조하러 간 건데. 아, 그 군인이 음. 군복 입고 군인이 최소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요 작전을 하는데 그거 뭐 자, 자기 자기 몸살이 돼 있고 소소한 그런 거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지금 전방을 지키고 있는 군인을. 우리 국민을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 정부가 겁니다. 이 군의 정신이 어, 무장을 9.19 특히 남북군사합의 이후에 다 해제시켰다니까요. 주족도 없애고 아까만 서대에서 말씀드렸다시국군 장병 정신전력 교본 매주 수요일 오전에 정신전력 교육의 날이잖아요 시간이거든. 근데그 국군 정신전력 교본에. 북한의 조직이라는 거 이거 뭐싼거다 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무장이 정부가 나서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해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상이 노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 군, 용도. 국민의 용도 네, 기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군인도 그 생활인이기 때문에 자기들 그 신분에 대한 걱정을 안할 수는 없지만은 대통령 눈치 너무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안 된다 이게 대통령을 눈치 보지 말고 군은 군답게 조치를 하고 군다운 행동을 해야지 이거 내가 만약에 이거 인민구조했다가 말썽 나면 혹시나 내가 신상에 어떤 불리하게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큰데 그럼, 그럼 안 된다는 거야 물론 저도, 예. 저도 저도 저 사관학교 파에서 36년을 군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자기 그그어 관리 잘 해가지고, 어, 진급도 하고 말이죠. 뭐,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건다 이해가 하죠. 하지만은, 저러한 상황에서는요, 그걸 던져봐야죠. 군인이 사심을 떨치고, 그야말로, 그, 위구 군신, 군인 본분안중근 의사 말도 있듯이, 어? 자기 몸을 던져야죠. 예? 아, 그러라고 군인, 군인한테 그 대우를, 해, 예우를 해주고 말이죠. 멋있는 제복도 있고 말이죠. 그, 그리고, 그리고 군인을 그, 뭐 존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그게 필요하면 자기 목숨을 내놨고 예, 국민을 살리는 게 군인의 본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은 아, 지금 뭐 저러다가는 저 북한이 저 그동안 한짓 거리를 보면은 무슨 질서를 할지 모르는 집단이잖아요. 믿을 수 없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고 설마 그렇게 했느냐? 이게 내 국방부장 수 국방부장은 국회 그저 국방에서 긴급이 소주 그때가 어, 국방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 뭐라고 그랬냐 북한이 설마 만행을 저지를 줄을 몰랐다 <웃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방부장한이얘기예요 설마 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최양만이 4 0년 가까이 군에서 생활한 분이 저거밖에안 되느냐 어 북한이 그런게 그렇게. 국방부 장관이 육군 참모 총장까지 한 국방부 장관이 저 정도 인식밖에 안 되느냐. 저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직 국방부 장관이 그러는데 참말도 안 해. 오직 가겠습니까? 예? 그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 뭐 놓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우리 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 봐 염려된 청면도 있었다. 과거 전사를 보면 피해를 감수하고도 첩보 자산을 보완 사례가 아니 첩보 자산 그게 에사의 SI 정보가. 어? 물론 극비정보지만은 뭐, 그 모르나요 다 알지. 그걸 다 저, 알고 있는데 북한도 우리가 아니, 자, 자기들 감청 24시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래. 어? 우리도 북한이 우리 감청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아이, 그걸 뭐. 영도해두고 작전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통신보안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 자칫하다가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첩부조산의 사 보호가 중요합니까 인맥, 인 보호가 생명이 더 중요하죠. 중요합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 n n l 월드턴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불 나고 있는 집에 담넘어가서도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담 넘어가는 게 응. 중요하냐 그 규정이 그, 그 아, 지키는 네. 게 중요하냐 국민 목소리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붙어 이게 사고가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러니까 걱정이 안될수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의 그 정부의 태도라든가 조치 내용을 보면 미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이렇게 나라가 국민을 헌신짝 버리듯이 이렇게 내버려도 되느냐 아, 그러니까요 분노가 지금 끓고 있는데 네. 앞으로 그러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아, 그게 그거? 지금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걸 반드시 해어야 되는데요 에, 대통령부터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수국 국방부 장관이 그 24일 국가, 국회 국방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서두에 라하냐면 그 야당 국회의원 질문을 문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받은 거 없느냐 그러니까 제가 직접 지시 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47시간 동안 요 국방 지시한게 하나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뭘 했느냐 그 대신에 국방부에다가 필요하면 들어가서 구조해라 해상조난자니까 NLL 우선에서라도 유엔사 허가받아 가지고 구조해라 유엔사 적극 협조해라 뭐 등등 구체적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구조에 대한 지시가 하나도 없었다 니까요 그리고 뭐 했느냐 대통령이요 이거 내가 참 하도 의이가 없어 가지고 저 대통령이 23일 날 다음 날뭐 했느냐 아 21일 날그 총격 받아 가지고 우리 국민이 불태워질 때까지 다 보고 받았어요 왜냐면 그 다음날 공1시부터 국가안전보장이 비, 그저 열렸거든. 근데 대통령이 잤어. 어? 잠자고 참가도 안 했는데 다음날 뭐 했느냐면요. 한마디말이없어 지시갖고. 뭐했냐면은 어, 장성들 있잖아요. 그증급및 보직 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이 도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 어? 평화 얘기만 하고 말이야. 그다음에 또뭐 있었죠? 젤, 아, 그 다음에 또뭐 있었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했어그 장성 종전선언. 그것도 종전선언 했어요. 네. 예?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소리 했어요. 아, 이게 무슨 이게 뚱단지 같은 소리냐. 그 다음에 장성들 진금이 보직신고 하면서도 총객도발에 대해서 아무런 응급 없었고요. 그 다음에 24일, 그 다음날 또니다 아카펠라 그룹 있죠. 그 부부 동반 가서 또 공연을 또 즐기네. 내가 아, 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국민이 저게 총객도발로 목숨이 빼앗기고. 그 다음에 처참하게, 어? 연유를 발라가지고, 불살라 짓고 있는 그런 걸다 알면서, 아카펠라 공연을 갈라며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뭐 있었죠? 25일은 뭐죠 국권날날 있었잖아요. 72주년 국권날 개념식 특준사람. 그거 가서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그 어떤 행위도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무슨 뚱단이 같은 소리야.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이런 난, 응? 25일, 뭐, 3일째 이런 난, 국민, 어, 피살 사건에 대해서 그, 그, 왜 한마디 안하는거야 북한에 이런 중요한 국군의 날 행사에서. 경고를 그 해야죠. 경고를 해야죠. 그럼. 이것에 대해 북한에 대해 정식 사과를 요구를 하고 책임자 취벌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지금 그 북한은 그 불살았다고 부정했잖아요. 그러면 수색 작전 하는데 같이 하자. 공식적으로 대통령 입에서 이런 큰 행사에서 바로 그냥 그걸 했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걸 재발방지를 위해서는요. 첫째, 대통령 인식구도 바꾸라. 그 다음에, 이 국, 군의 안, 정신무장부터 해제한 9.19 남북군사 합의. 이거 폐기해라. 왜? 북한이 폐기, 그, 스스로 위반하기 너무나 많잖아. 폐기한 지가 오래됐죠. 북한이. 그러니까 폐기선을 해라. 우리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응. 거기서부터 네. 이걸 다시 시작해야 돼.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국군의 장식, 정신무장부터 다시 하는데 출발은 대통령 정신무장부터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영, 정신무장이 바뀌지 않으면 군이 <웃음> 네. 움직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 생각이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는데 방해될까 봐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아마 보좌관들이 다 지시를 했을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분이 대통령 뭐 하려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잠자다 그러는데 잠자다고 해서 전쟁 나도 그러면안 깨운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도 얘기예요. 안 되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함장이 있잖아요. 전단장이나 저저 특히 함장은 그 24시간 당기자잖아요 출동 경비 작전 중에. 에? 함장의 취침 시간이 물론 잠을 자야죠, 함장도. 하지만은 예. 24시간이라니까. 그런 게 항해 당기기 삼직제로 돌아가지만은 하시라도 함장한테 보고하는 것은 전혀 주저함이 없잖아요. 아, 그럼요. 제가 함장할 때도 시간에 관계없이 내가 잠을 자든 말든 보고를 안 하면 혼나거든요. 그 특이 상황만 있으면 보고할게요. 네, 함장 교무실 는데 뭐. 보고를 망설여가지고 보고를 안 했다 뭐 엄청나게 그 실책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는 뭐 무조건 하, 하게 돼 그러니까 대통령은 24년 당직자예요 그러면 국민의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대통령에 달려 있는데 최고 국가 지도자잖아요 또 국군 통수권자고 잠자는 시간이 따로 여태고. 물론 주무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를 안 받는다 이거는 보고는... 대통령 자기가 없고 보고를 안 하는 국가안보실장 뭐서운인가요 보고 안한 사람들 국방부장관 전부 파면해야죠. 파면해야 돼. 왜냐면 그래. 이거 저 국가안보실장이 보고를 안 했다. 국방부장관이 안보실장한테 확인을 해서 안해 보고를 하지 못했다. 죽은 시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직접 전해야 돼. 그러면. 대통령 침실에 지, 직접 전해가지고. 그래. 누가 그 당직 그저저 지키는 응.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서가 무조건 바꿔라 이거야. 무조건 바꿔라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거, 빨리, 저, 저, 저,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맥한 지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드럼만 대통령이 6.25 전쟁 발발했을 때 새벽에 주, 주무시는데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야. 아시, 그 아시죠? 네. 잠자다가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지시한 게, 그, 저, 미군들 말이야. 다소 집에서. 참전 결정을 해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식은 그렇게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국민의 목숨이 절체증명의 순간에 놓아 있는데 대통령이 잠을 자고 다음 유엔 총회 기조연설 그거 그거 연기해도 되는 걸 가지고 그것도 종전선을 써준 원고대로 뭐뭐 뭐 하고 말이죠 서서하는 연설문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앉아서 하는 연설문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애포맨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틀에 박힌 연설을 하고, 장성 진급 보직 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도발에 얘기 안 하고, 아케팔로 공연을 관람하고, 무슨, 어, 그, 저, 저, 머리, 그 국군을 행사 가서 또이 도발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말이죠. 이게, 이게, 저, 대한민국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이게 국민의 생명을 팔아가지고, 저, 김정은한테뭘 그래 잘 보일 일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더 한심한 거는 김정은이가 무슨 통지물이라는 거 보내가지고 사과했다 그러는데 그 사과문 내용을 보면 우리 남한에 대해서 사과는 저 일이라면 9 9는 북한 국민 저 국민들 상대로 너희 봐라 네, 내가 네. 이번에 공개적으로 남한 공무원 이렇게 갖다 처참하게 죽여도 저꼼짝못하지않느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북한 보통 대단한 게 아니야 이거 보여주려고 예, 25일 날 경희들한테 예, 공개한 거 같아 25일 날 박지원 국가안보실장, 아, 저 국가정보원장이 북한 뭐죠 조선노동당 뭐죠? 그 저, 저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청와대 앞으로 된 통지문을 다 해가지고 이제 청와대가 보고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26일 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통지문 원본이 완전히 수십 군데가 수정이 됐어 왜냐 북한이 조선노동당으로 절대 얘기 안하잖아 두음법칙 무시하고 조선노동당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조선노동당이 조선노동당으로 조선, 노동당이 조선, 아, 조선 노동당으로 처음에 공개된 통지문이 그 되어 있는데 그 조선노동당 북한식 표현으로 바뀌었어. 그런 식으로 바뀐 그 통지문이요. 수십 군데가 수정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야 이게 통지문까지 혹시 조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보까지 조작한 했느냐. 그 대통령이, 이거, 저, 이,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 북한 통지문까지 북한, 이게, 교착한거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사고 있는 거예요그 무슨. 저 그리고, 아, 예, 예. 임금이 말이야, 측서를 내려보낸 것도 아니고, 안기부장 채통도 안 서게 말이야. 그걸, 지금 무슨 신부름 뿐이에요? 그게 감지덕지. 어, 어 감지덕지. 어, 그걸 다 모집해 쫓아가요? 그래? 그게 무슨. 아니, 밑에 뭐... 사람 시켜도 충분한데, 네? 부장이라는 사람이 말이, 젖동한석이 말이, 그뭐 하는지. 그래 그 여... 대통령. 들 얼마나 웃겠어, 그거 보고. 그리고 대통령 측근이라고 그러면서 또, 집근 여당에, 그 문재인 정권에 핵심이라는 사람들 이 있잖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유시민은 저, 김종의 그, 저, 통지문 고거 보고, 어, 개몽군주라고 그랬어요. 그거로부터 해서 정시현, 뭐, 윤건영, 이인영, 지금 통일부 장관, 서훈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뭐, 항의 국회의원, 김호정. 뭐, 김은웅, 강북회장, 그, 저, 저, 파리로, 강북질 다 허술한 사람 있잖아요. 그 개, 사람들이야.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전부 북한 편으로 다 볼지, 우리 편에로 아, 어, 이게, 개몽군주님, 뭐, 하장, 네. 하장을 했다. 뭐, 그, 자기 그, 편이니까 칭찬할 수없죠 어, 남북관계 전화위부의 계기자 희소식이다. 그 다음에, 김은웅, 강북회장 같은 사람은요, 이번 피살 사건은 친일체력의 이간질이 운임이라고. 아, 이따 소리를 하있는데 정부 여당이나, 정부의, 도그 대통령이나, 야, 이거 잘못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주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같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지금 대통령이 지금 정신 상태를, 자, 그, 그, 지난번, 저,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볼턴 보좌관의 해고록에서, 어, 대한민국 그 문재인 대통령 만나보니까 완전히 그 조현병 환자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냐. 조현병이 정신분열증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신 상태를 이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대통령이 지시도 한마디 안 하고 엉뚱한, 엉뚱한 이렇게, 어? 행사나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이런 또 측근들이 헛소리 계속 하는데도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한마디 갖다 보다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저는요 굉장히 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의 운명을 정말 맡겨도 되는 정도인지 정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네. 지금 그, 우리 심재동님 하고 싶은 말씀은 다 하려면 아마. 아, 하루, 예, 예.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예, 것 같습니다. 그 예, 말씀드리 다음 또 중요한 시간 한번 내서 또 좋은 얘기 하시기로 하고 우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시청자들이 많은데. 예. 우리 신동보 제동님이 현역에 있을 때, 뭐, 간첩섬 잡은 이야기라든가 이런 무용담도 있고. 아, 그거는요? 어, 훈장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본인 예. 소개를 좀 간단하게. 아, 아, 예, 제가 저, 저 간첩섬 얘기를 하는데, 지금 40년 전인데 벌써요. 예. 그, 사실은, 이거 다가아저이 사건이, 이번에 새 우리 국민 피격 사건도, 제일 아쉬운 게 너무 빨리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40년 전에 해상대 간작전 때도 간첩선을 놓쳤어요. 뭐 그때 그, 한 수십 측이 해군함정이 동원이 됐는데, 3 시간 동안 간첩선을 못 찾았어요. 어 정확하게 남해안에 간첩선이 고첩하고, 고정간첩하고 접선을 해가지고, 1980년 12월 2일 자정에 고정간첩하고 접선을 해가지고, 남해도의 공작은 무장공비 세 명이 내려서 육군 39사단 해안대대하고 거의 3년 동안 요 소통할 때까지 교전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중대장 한 명을 포함해서 중사 병사까지 세 명이 전사였다니까요 무장간첩 세 명을 소탕하면서세 명이 우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해상으로 도망을 여섯 명이 간첩선을 타고 도망을 갔는데 3시간 동안 그때 자정부터 3시간 동안 놓쳤어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포기를 하고 어, 포기를 했어요 왜 전투배치 해제치가 상부에서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158함이라는 9그유도탄 고속함의 포술장이었어요 대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해서라도 그래서 포유원들 전투배치 해제를 안 시켰어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정조원들은 다 항해 단계으로 바뀌고 침실에 와 자서 그, 포효들은 대기를 데 저는 임무가 전투 배치 때 포수, 포지하다가 또항해당직으로 바뀌니까 항교당직 사안을 하면서 포회로를 목에 걸고 조함을 했단 말이에요. 헤드셋을 까지 지휘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함장님한테 그 일을 해. 하여튼, 그, 현장 쪽으로 가다가 발견해서 그, 추적하고 식별하고 이제 객칭까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덕분에 또 운이 좋았겠죠. 그 간첩선 도망가를 50나트로 일본 대마도영행에 불과 한 5마일 앞두고 아슬아슬하게 그 간첩선을 접촉해가지고 그것도 76mm 7발을 쐈는데요. 초초탄에 맞았어 초탄. 나머지는 날아가는 상태에서 맞았거든한4킬로어리인데 근데 아 기적적으로 이제 맞는 그때 느끼는 교훈은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마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그거는 우리 국민의 그때 생명이 걸린 건 아니에요. 해상에서. 그렇죠. 예. 우리 이제 남해도 33명이 침투를 해가지고, 초탄작전에 우리, 육군, 중대장부도 3명이 전사를 했지만, 그건 우리는 해상에 있으면서 몰랐죠. 몰랐는데, 해상에서는 이제 이거는 적을, 침투한 적을 놓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해서 이제 객심시켰는데, 이거는 이번 사건은요, 이건 늘 뻔히 눈, 눈 뜨고 당한 거예요. 눈 뜨고 우리 국민이 죽을 때까지 지켜본 거예요. 그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그렇게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부터 일선의 국군 장병들 그, 저, 현장 세력까지, 뭐 국방부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다 포기한 거야, 빨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그, 그 국방부 장관의 국회 정언처럼, 설마 북한이 이렇게 만흥을 시할줄 몰랐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거, 정말 갱각심을 가지고. 내가. 내가 볼 때는 우리 심제도 같은 그 정신이 모든 군인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왜냐하면 의욕이 의지가 반드시 우리는 목적을 달성하고야 말겠다. 승리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굳은 신념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지. 예, 예. 적당히내 임무수행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해치우려고 그랬으면 남이 철수하라고 하면 철수하고 해제하라고 하면 해제하고 갔으면 그만이에요. 그, 그 프로다운 프로정신, 그게 바로 우리 군인정신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아, 아까도 예, 예. 얘기했지만은 예, 예. 대통령부터 그런 군인다운 그런 프로정신이 머리에 들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은 불, 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요, 어, 대통령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이거 저, 특히 추석 때, 뭐, 민심이 이쪽으 결정적인 뭐, 추미애 사건부터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워낙 네. 이 정부가, 어, 거짓말을 많이 하고, 국민들 속에 게 많은데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특히 핵심은 이게, 우리 국민이, 어, 적지에서 죽을 때까지 뻘히 지켜보면서, 그냥, 대통령 지시 한마디 없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참하게, 기름을 펴가지고, 40분, 아, 4시간 동안, 아, 40분인가요? 40분 동안 태웠다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지금 대통령을 믿고, 우리 생명을 의지할 수 있느냐? 아, 각자 도시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건데, 이제 지금 북한에다가 쇼한다고, 뭐 수색작전 한다고 하는데, 이미 불사는 증거가 확실하거든요. 이감청은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북한이 불, 불, 불, 사라지는 않았다고 하니까 뭐 수색을 하자 해가지고 북한 수색을 우리가 하는데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아 우리 형의 침입니다뭐 하니까 옛날 가까이도 가지 않고 밑에서 비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합분 수색을 하자 청만하는 거죠. 천만. 북한에다 요청을 하는데 북한은 응답도 없잖아요. 네, 천 청만하는 거예요. 예. 네,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규명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뭐 국제인도법 제네베 협약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해상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이제네바 협약 정식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엔 차원에서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유엔 국제 인도법 위반에 대해서 유엔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내가 듣기로는 하태경 의원인가요? 뭐 하태경 의원 그양반인가요뭐 왔다 갔다 하는 사서 좀뭐 믿음이 믿음이 안 가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뭐 국민의당 하태 국민의 힘 음, 하태경 의원이 그 서울에 그 유엔 인카사무소가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걸 요청을 해서 유엔 차원에서 조사를 예. 예. 요청하겠다고 한게 보도가 됐다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잘, 잘한 거다 뭐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지만은 이건 아주 적절한 그, 그 생각을 했다 이게 반드시 관철시켜야 돼요 유엔 차원에서 조, 조사해야 된다니까요 예. 왜 문재인 증거를 계속 깔아뭉개려고 그러니까 그다음 국방부까지 나서서 이, 이거를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라고 하잖아요. 주매 아들, 그, 백력 비리, 이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예? 상한학조 생도면, 제가, 제가 상한학조 생도, 어 대령 때, 연배, 군육관을 했어요. 총 책임적 짓거든요. 상한학조 생도면, 이거 미기함이 있잖아요. 대교입니다 태교. 퇴교. 대교예요 그런데, 장교로 인간될 상한학조 생도는 대교인데 장관 아들이라 가지고 병사를 갔다가 몇 시간도 아니고요. 며칠씩 이렇게 전한통으로 이게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합니까? 그리고, 그, 그,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을 지시한 게다 증거가 나왔잖아요. 국회에서 27번이라 그 점을 했던 게다 나왔잖아요.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추미애 장관은. 근데 이런 식으로 법무부는 장관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깔아뭉개고. 국방부는 주가 잘못한 거 깔아뭉개고 청와대는 대통령이 잘못한 거 깔아뭉개고 그러니까 국민을 누구로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철저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못하면 유엔이라도 나서서 조사를 해서 맹맹하게 이거 규명해야 돼요 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건 어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한 일도 많을 거고 지금 화나는 일도 많은데 앞으로 또 기회를 잡아서 좀속 시원한 말씀 듣기로 하고 오늘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사포커스TV 처음 출연했는데 네. 감사합니다.